자 허위공문서 작성의간접정보 타이틀이 이렇게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 진짜 엄청나게 잘 틀리고 잘 헷갈리고 예고 그 시험 끝날 때마다 제가 시, 시험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은 저한테 막 뛰어와서 그래요 선생님 그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답이 뭐예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로서 하면 종교를 지어 읍시다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일단 공무원, 자, 공무원만이 저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그래서 신분범이에요. 신분범이라서 일반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자, 즉, 공무원이 그 문서의 내용을 뻥을 까갖고 예, 저지르는 죄가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 합니다. 신분범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다?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일반인이야.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야. 일반인이, 자,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 B에게 속여서, 예, 뻥을 까갖고 속여서 사정을 모르는 B가 어떻게 해요? 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합니다. 그래서, B의 죄책은 근데, 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예, 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되는 것은 지금 이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이 일반인은 일반인 A는 A의 죄책을 어떻게 되느냐 이따 공무원 신분이 얘가 아니잖아 그지 비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라 그랬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신분범이라 했었잖아 신분은 갖고 있어야지만 이 죄를 저질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일반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안된다 요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다시 한번 일반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에, 죄를 저질릴 수 없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의 간접정범의 형태도 안된다는 거둘 요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고요 제가 여기 정리 핵심 적어놨는데 일반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거 판례 에,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뭐라 나왔냐면은 어, 어찌됐든 저찌됐든 보조공무원. 자, 공무원이 보조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그죠? 예. 이제 이 보조공무원이 자, 보조공무원이 공무원 신분 갖고 있죠. 자, 이 사람이 결제를 올려요. 사정을 모르는 직장 상사 과장 공무원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좀 글자 K로 나왔는데 B로 적어놓으세요. 자, B에게 결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되겠죠. 왜? 고의가 없어. 모르고 속아서 지금 사정을 모르고 속아서 지금 어 결제해 준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됐고, b에 대해서는 좀 별론으로 하고, 자, 요 보조공무원에 대한 죄를 한번 따져 볼까요?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얘의 자, 요요 보조공무원의 이 개장의 죄는 바로 뭐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형태로 지금 죄를 저질렀잖아요. 또이 신분이 뭐죠? 공무원 신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적었는데 자 일반인이 아니고 이 보조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정범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끊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이 보조공무원도 공무원이죠. 아까 위에 일반인하고는 다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지에 간접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러 갔을 때 보조공무원 얘기가 나오면 허위공문서 작성지에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넘버원, 넘버투. 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제가 그러면 왜 넘버원, 넘버투 이렇게 예, 기억해 놓으라고 했냐면은 예전에 이것만 알면은 뭐 시험장 가갖고 시험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시험을 딱 치러 갔더니 느닷없이 또 하나가 등장했어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사례에서 얘는 결제를 갖다가 지금 맞았잖아요. 결제를 맞아갖고 지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됐단 말이야. 이 보조공무원은, 개장은. 그런데 결제를 올리지, 아니, 결제를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작성, <웃음> 작성한 보조공무원에 대해서 죄책을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2017년 경찰 간부 보생에서 그랬는데, 결제가 없다면 결제가 그러니까 보조 공무원이 결제를 맞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막 적었어요. 그 내용을 허위로. 그래서 요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냐 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일반인이 일반인이 저지른 거. 자, 이 경우에는 어, 어떠한 경우에도 아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안 되고 간접정범 형태도 안 된다고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보조 공무원인 경우, 보조 공무원인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랬었죠. 단, 뭐예요? 결제를 맡았을 때 상사에게. 자, 그런데 끊고 세 번째 사례에서 보면은 이 결제가 없어. 이 결제가 없이 그냥 지멋대로 그냥 보조 공무원이 막 작성해 갖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 성립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판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